그 다음은, 분사고문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다른 것들, 뭐 부정문이라든지, 똥타라든지, 시랑 주어가 다를 때,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다른 그, 것들을 공부했었고요. 지금은 이제 내용상으로 어떤 분사고문들이 있는지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. 예, 또 이, 아까도 맨 처음에 설명했지만, 접속사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사를 시작을 할 때, 시간이요, 예, 조건이요, 시간, 이후 조건 양보, 시간 이유, 조건, 양보. 뭐 이거 말고도 똑같은 의미의 것들은 더 있겠죠 뭐, when도 있고 as도 있고 그치? sense도 있고 이유도 because도 있고 as도 있고 네, 조건도 언 n l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접속사로 이어지는 절이 있을 때 문서번호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동시동작과 연속동작이 있는데 좀 이따 볼게요 자 우선은 네, while they watched a movie together, they laughed very loudly. 그들이 함께 영화를 볼 동안. 그들은 아주 크게 웃었다. 때 while 지우고, they 지우고, 네, watched를 watching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까지 한것 중에 가장 쉬운 거죠. 이거는 이제 내용인 거야. 자, 이때, watching a movie. 요거를 먼저 보자. 그럼 이렇게 있을 때뭐 어떻게 해석할까? 해석을 해야 되잖아. 이거는 해석하기 위한 거죠. 그러니까 때로할 건지 때문에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 주고 자연스러운 걸로 해 주고 그거보다 자연스럽지 않으면 조건이나 양보로 가져야죠 자, b r a d as bread heard it might rain. 자, bread는 들었어 뭐라고?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책가는 umbrella with him. 우산을 가져갔어요. 자, 일쓸때 지우고 bread 지우고 heard가 뭐대 hearing. 여기 대시 생략된 거고.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할때 어, 비가 올 거라고 들었을 때냐 들었기 때문에냐 때 때문에가 더자연스럽다는 얘기죠. 그래서 운동선을 가져왔다. 그 다음, if you turn to the left, you will find a bookstore. 보통 조건일 때는 이 뒤에 조동사를 시작하는 게맞습니다 will이나 can이나 may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. 그래서 turning 이 ing는 뒤를 보니까 조건이 가깝겠다. 왼쪽으로 돌면 예, 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석게 되겠죠. 그다음, do you think it's true? do you think it's true? 여기도 대시생략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. 근데 you don't want to believe it.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아. 그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no지고 yes지고 t h i n k i n g 으로 했어요. 그럼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? Thinking is true. 어, 그때문인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아. 안 어울려. 그러면 앞뒤가 안 맞으면, 뭐뭐 해도, 뭐뭐 할지라도, 이렇게 양보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. 네, 이렇게, 이런 ing 였을 때, 그러니까 분사구문이었을 때 해석하는 것은, 요런 정도로 넣어보면 되겠다. 요런 순서로, 그죠? 네, 그 다음. 네, 요게 중요합니다. 자, 요건 다시 새로 공부할게요.